이번에는요 애플파이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플파이는 크게 껍질 반죽과 충전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껍질 반죽 만들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 반죽 만드는 순서는요. 먼저 어, 찬물에다가 분유, 소금. 이렇게 하나를 어, 거품기를 이용해서 용해시켜 주십시오. 주유를 용시켜 주십시오. 한 쪽에다 나누고요. 체를체의 중독분을 바닥에 겠습니다그 위에 쇼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퍼를 이용해서 어, 유지를 잘라주세요. 자, 밀가루를 적절하게 버무리면서 자, 잘라주십시오. 지가 지금 말랑말랑 하다는 걸 감안을 해서 성능도 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경우에는 요 성능정도가 연감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콩알 크기로 유지를 잘게 잘랐습니다 홈을 만들고요 액체제를 집어넣고 여기서 섞는데 섞을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유지를 좀 녹이면서 반죽을 만든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장의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섞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유지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또 홈을 만들고 넣어줍니다. 액체제를 넣고 난 후에 지금 이게 겨울이라면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작업장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있는 이 상태에서 위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느정도 내이먹으면 손으로 치대가지고 한덩어리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전물 만드는 걸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전물을 만들기 전에요. 사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리 다이스 형태로 자르기 전에 먼저 설탕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설탕물은 별도의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배합회에 없는 설탕과 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과를 다이스 형태로 자른 걸 집어넣어서 건전해서 갈변 현상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먼저, 0.535. 두께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길이 4.5cm 정도. 아, 이런식으로 준비하면 갈변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충전물을 끓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충전물을 끓이기 전에 설탕물에 담궈둔 사과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야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탕물에 담궈두면 단맛이 빠지고 물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맛이 들어거든요 이렇게 좀 빼서 물질을 제거하시고요. 이제 끓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물을 먼저 끓이고, 다른 스텐볼에다가는 설탕, 계피, 소금. 전분, 옥수수 전분이죠? 전분을 집어넣고, 전분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은 다음에, 물이 끓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호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디자인트로 불을 좀 끄고요, 잠시. 집어넣습니다 저은 다음에 부담올려어고 이제 호화를 시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쪽에 어주세요 j 제 v 를 i s la récompagnée. Je vois la r é c o m p a g n 이렇게 e vois la r é c o m p 너무 자, 호화가. 자, 이런 식으로. 얼쭉하게 호화가 있죠. 자, 이렇게 호화가 완료가 되면 내려놓고. 버터를 집어넣고 저어주시면 저어주시면 끝나고요. 물을 뺀, 충분히 물을 뺀 사과를 넣으시고 일단 버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충전물이 만들어지면요 20도 정도 식혀가지고 파이 그 껍질을 가지고 그 만든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 만들어진 그 반죽과 충전물을 이용해서 애플타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유지가 끝난 반죽을 좀 칠해 겠습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좀 치대면서 살짝 붙여주고 살짝 살짝 치대 주십시오. 이렇게 칠한 다음에 반죽의 일부분을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잘라 봅니다 반죽의 일부분을 뗀 다음에 벽가를 살짝 뿌리고요 앞으로 덧가루를 살짝 붙인 다음에 두께가 0.3cm가 되게끔 3mm가 되게끔 밀어주십시오 가능한 원인으로 밀어주세요 덧가 살짝 뿌려주고 숫자는 0 3 c 가 되겠습니다. 그러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옆 테두리를 잘랐을 때옆 테두리가 수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충격물을 채우고 난 후에 옆 자르기를 하시는게 좋아요. 옆 반죽 자르기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십시오. 그래서옆 흔들 자르기를 합니다. 하고 나면 이 자투리 반죽이랑 세 반죽이랑 섞어서 섞어 섞 섞어 섞어 다시 치댑니다. 밑은 밑 반죽은 그 0.3cm였죠. 3mm 였죠 이번에는 껍질 반죽은요 윗 껍질 반죽은 0.2cm 입니다 반죽, 즉 2mm죠 덮어 뿌리시고 파이를 만들때 두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하나는 뚜껑을 이렇게 덮는 윗부분을 완전히 덮는 형태가있고또 하나는 격자 무늬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저출,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격자형 윗카치를 격자형으로 만드는걸 보여드릴겁니다 혹은 0.2cm 혹은 1cm로 만들어주세요 1cm로 잘라주세요 이한 0.5cm정도 띄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다음 하나씩 건너뛰면서 띄우쳐주십니다 가운데를 중심을 놓고요 밑에 깔려있었던 걸 뒤로 젖혀주시고, 놓고, 밑에 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0.5cm 간격 정도로 간격을 띄우면서 내려주시고요. 이에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똑같은 요령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됐죠? 나중에 하나 정도 보시면될까요 세라그리오 물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점착 시키면서 붙여주시고 나주에걷어치 걷어서 치우고 잘라서 모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계란 물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물칠은요 두번 바릅니다 먼저 한번 먼저 바르고요 꼼꼼히 이 계란 물칠을 이쁘게 잘 발라야만 애플파이 애플파이의 색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계란물에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시면서 부분 보 칠하지 안 칠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쓰셔서 칠하도록 하십시오 이어서 한번 더. 칠하겠습니다. 계란물이 보이지 않게 신경쓰시면서여쁘게착면될수있게끔 균일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샵을 발라주십시오. 자, 렇게 그래서 격자 무늬로 그 윗뚜껑을 만드는 애, 애플파이 형태를 시작했습니다.